복습해요. 집에 가서 복습해줘야 되는 이유는 설명 안 해줘야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건아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갈 때 이거 바꿀 때영문전환할때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죠? 얘는 반드시 이 명세를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만 수식한다? 라 그랬어요. 렇게요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우리가 뭐라 안나와어 후치 수식이다. 후부정사는 반드시 뭐, 후치수식만 가능하다고 그랬어. 후치수식. 그럼 너희들 봐봐요. 후치수식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나? 동격의 명전도 있었고, 동격의 백전도 있었고, 동격의 오븐도 있었고. 근데 요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동격이니까, 그지? 수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있어. 현대분산나과거분산가 꾸며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현대분산나과거분산가 어. 꾸며줄 수,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 요거 뭐라 그래? 전치. 요거는 앞에서 꾸며주니까 전치수식이요. 가능하잖아. 현재 문자는 가능해. 과거분자도 가능해. 사실은. 뒤에서 꾸며주죠. 뭐 후치수식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후치수식만 가능한 놈이 있어. 그게 뭐고요? 후치수식만 가능한 놈이. 봐봐. 응. 요 모양을 내가 이렇게 다시 그릴 거야. 이러면서. <웃음> 그다음에 뭐? 관계에서. 관계에서. 관계사도관계대공사 관계, 관계부사가 를 이렇게 나야겠지 음. 어. 관계사가 좀, 너희들이 의아하니까 관계대명사 로 쓸게요. 그치? 어.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절이 나오겠죠. 절이. 절이. 이러면, 봐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관계대명사절. 요것도 역시 어떤 역할을 하니? 선행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영사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밑줄을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골라내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다시 한 번. 얘, 얘와 얘의 관계가 뭐라 관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관계에. 그래서, 그래서 명사를 뭘로 놓으면? 어떤 관계가 있다해서이 명사를 뭐? 명사를 어 그렇지 주어 다시 설명할게 플러스 자이 투명사는 뭐로? 즉 동사 이게 더 쉽니? 어, 보통 이제 국어에서는 쓸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주어 동사 관계란 얘기에요. 이게 이, 이 명사하고 이 주어 어, 동사하고, 숙정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니? 여기가 어, 무슨 목적어가 되고요. 얘가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충동사가 이런 걸 우리는 이것도 술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술목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술목관계. 자, 깨알같이 작게 써서. 세 번째는 이제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건 동격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격. 이건 뭐야? 어, 동격이 명사가 되는 거야. 얘는 동격의 절이 되겠죠. 품종선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격 관계가 관계. 그치? 렇요세 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두 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요두 개는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관계되면사전 일반적으로 여기처럼 주어가 나와있다. 그럼 목적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출목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사 목적이 나왔으면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술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관계를 이제 여기서 확정하면 되는데. 463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a 를 n o t 들 a y You do some of t 이거를 저 b b e r okay? 면 n d I j 앞에. 아예 I am no one, I'm no sorcerer. You 어 e t this kiss up. Narry, p e o n 주술 관계. 주술 관계. 주술 관계일 때는 무슨 관계인 건서을 쓰다 해서 주격 관계대의사를 쓰면 된다 고했지좀 할까? 써 봐. 이제. 아. 자, 여기가 뭐라고 그어 능동 미래임이라고 했으니까뭘써 주면 돼? <웃음> 주어 빼고 나머지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아, 이 됐네. 이렇게. 뭘 바꿨어? 이게 이게 주술 관계니까 이게 이게 주술 관계니까 얘가 들어오면 주어가 된단 말이야. 여기 선행사 맞죠? 얘가 선행사 맞죠? 이 선행사가 결국 여기서 뭐했어? 추구했던 거야. 여기 이제 마치 동사 같은 거였어 이렇게 수술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뭐야? 주격관계는 그대로 바꿔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뭐요령도 필요 없어요. 이건 이해하면 돼요. 됐잖아요 요거 바꿔볼래? 어떻게 바꾸니? 어차피 이게 꾸며주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I am a v e no one. No,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도와줘요. 주도와 어떻게 써야 돼? <웃음> 12의 의미상의 조가 빨리 찾아. 여기서는 12의 의미상의 조가 원이었는데 여기서 12의 의미상의 조가 예요. Yeah. 주어가 이 12의 의미상의 조가였던 거예요. 그 의미상의 주어을 했던 거니까 절로 바꿀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주어로 써야 돼요. 아 됐지? 그 다음에 동사 써주면 되죠? 월요일과 환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뭐가 되는 거야? 술목방비가 됐네요. 술목방비마지막하면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요? 요거? 의미상의 목적을 했던 거야. 수혈표. 이얘가 아?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다. 도와줄 사람이나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완전 다르죠. 의미가. 그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 이제 넘어갈 거예요. 463번. 자, 이거 했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권리가 있어. 그다음에 뭐야? 친구를 지키다. 잖아침묵하다 친구를 지키다. 이게 권리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동격 공격. 어떻게 써주면 되니? 동격에 대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아? We have the l i 리 대전 중이다, 어나왔죠 네. 동격이 네. 됐어요. To remain의 의미 뭐니? 의미상의 저는 뭐니? 당연히 유죠. 유 되어야 돼. 주어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다음 니가 뭐한다? 친구을 지킬 수 있다. 친구을 지킬 것이다. 그죠? You remain. 니가 <웃음> 충묵을 지킨다는 그런 권리를 얻는 거 알겠지? 어. 동격에대수로 바꿔준다. 다시, 여기, 빨리 넘어와. 466번 어때요? 일단 써볼까요? key words, the first man. 네가 최초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어, 관계는 그래서 됐었어. 무슨 관계야? 최초의 사람이 착륙한 거야. 어디에? 발을 착륙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어, 근데 이거는 과거에서 본 미래의 의미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가 과거잖아요. 현재면 뒤에 이제 위를 써주면 되는데, 왜냐면 능동 미래형이라고 했잖아, 능동 미래형이 그래서 여기는 뭘 써주면 되고 자, 청륙한번누르라고이 사람이야. 그럼 뭐야? 동사는? 어, 어떻게 써주면 되 거야? 주어는 필요 없죠? 얘가 주어는 돼. 선생님 사업 나갔잖아. 그러니까 뭘 써주면 돼? 시제일치 위해서 뭐, 지금 과거 나왔으니까 여기는 미래 과거야? 뭘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써주면 돼. 아, 어, 논리라고 얘기했지? 됐네? 이렇게 아, 바뀌어진다는거 저로바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는거 얘는 어때요 얘얘 바꿔 볼게요 올드테플 노인들은 노인들은 필요합니다 need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 뒤에 있는 투정사회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는거야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하는거야 누군가와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위로가 붙었을거 아니야 그치 누군가와 얘기하는거니까 위로가 붙어야돼 그래서, 관계동사을 바꾸는 때 어떻게 바주면 되니까, 자, 일단 선행사가, 선행사가, 뭐야,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후손이면 돼요. 후나, 대수 써이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 투턱.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아, 대인. 대인 누구야? 노인들이 노인들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여게대와 네, 턱. with 이렇게 쓰면 전치사 with의 목적과 선행사는 summon이야. 두 문장을 다시 쪼개면 자 너희들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해서 with summon까지 한 문장은. 그 다음 한 문장은 뭐니? they were up with 어, summon. summon 대신에 뭐 이제 다른 거 써도 되겠죠? 흉성이나 응? 어, 이런 걸로 바꿔도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무슨 관계된 게서적이 됐어요? 목적격관계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목적격관대 이런 말이 나오면 투구정사였을 때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술목관계였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술목관계 얘가 목적고 얘가 동사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식이력야 완전 자기식이력이 이거 한번 해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셔츠는 자, 취에는 뭐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셔취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셔취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노 밖에까지는 그대로 다정계하면 되고 이제 여기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관계. 관계 설치하면 되는 다 그래서 물건을 넣었다. 넣는 게 누구야? 호주머니가 어떻게 넣어? 우리가 넣는 거지. 우리가 넣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원은 뭘 만든다 이냐 이거의 의상 규정은 일반주이기 때문에 생략된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이 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드 일반주 소드 이렇게 이자 뭐야 포띵즈 물건을 넣을 어디다 안에다가 이때 이미 바로 전치사야 그럼 선행사 요 패킷이 들어와서 이거의 목적으로 들어보나 봐봐 꼬지머니 속에 넣었다 맞네 꼬지머니 속에 넣었다 됐죠 그럼 이건 뭐야 목적적 관계죠 그럼 얘는 무슨 관계였어 순복권 주술관계가 아니야. 포켓이 어떻게 주어가 돼. 포켓이 물건을 넣는 게 아니잖아. 포켓 속에다 넣는 그래. 거잖아. 그지 어. 누가, 우리가, 너희가, 사람들이. 그서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자, 보여, 이거? 이렇게? 이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 숨은, 숨은 고수, 고수만이가 가질 수 있는 숨은 실력이야. 그래서 이번 타이틀을 이렇게 잡을게. 그 형사적 용법을 뭐라고 타이틀 잡을까요? 응? 수교적 응. 사 행사적 응. 용법. 이거는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법은 흔한 거잖아. 행사적 용법의. 아, 뭐야, 이게? 숨겨진 비밀이지, 숨겨진 비밀. 이거 찾아야 돼, 그지 찾았잖아. 숨겨진 비밀. 모를 우리는 통과다. 모수가 괜찮아. 자, 이거 됐으면 이제 시간을 조금 더줄 테니까